안녕하십니까. 4월 22일자 해외선물 원기 출연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 선물 이원김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강하게 언급함에 따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통제를 역시 긴축 과정을 정상화로 표현하면서 증시 약세에 힘을 보태는데요 당분간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호조가 오늘도 회자되었지만 시장 분위기 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이네요. 냉각기를 대비해 두꺼운 파크 하나쯤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3년여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억눌린 수요 역시 단번에 정상화되기는 아닐 테고요. 이 와중에 유가는 상승했고 금은 하락했지만 지지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공이 넷플릭스 사냥에 성공한 모양입니다. 이제부턴 한 번에 꿀꺽할지 천천히 즐기며 먹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공을 만나면 죽은 척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 다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매수 94% 매도 6%로 과매수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원유는 매수 93% 매도 7%로 오늘도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 매도 99%로 과매도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이후 처음 나스닥 원유 금 모두 과매수 혹은 과매도인 트리플 과열대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인 방향을 정한 날이 과연 오늘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점 각별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전 저점인 13,73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선이 보이네요. 원유도 어제와 동일하게 105.5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오늘도 1,945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과 원유는 매수과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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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충전 유니스의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